오 55번째 리뷰 짠 마음서치 치킨 컨셉버거 가격은 단품 1,200원 세트 5,400원입니다 리뷰를 도와줄 민냥입니다민냥입니다 마음서치를 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음. 내일 마음서치 입문하는 날입니다 네스 히 h a n k you. you. <웃음> 슥쓱쓱 구성은 통 닭가슴살 패티 우스터 소스 양배추채 샐러드 소스입니다 짠음 우스터 소스 맛이 굉장히 강하네요 약간 맛의 신세계인데요. 음. 패티가 너무 커서 입을 얼만큼 벌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음, 맛있어. 좋은 맛. 치킨도 하나도 안퍽퍽해응 음, 맞아. 소스가 두번 들어가잖아요. 샐러드 음. 소스, 우스 소스, 소스, 소스 이러니까 퍽퍽함게잘안 느껴지고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킨 자체에도 음. 양념이 잘 배가지고 음. 되게 부드러워요. 다 먹었. 먹었던 맘프치 버거랑 비슷하면서도 다르거든요. 네. 우스터 소스가 들어가니까 되게 계속 전 돈가스 버거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돈가스 한 접시에 있는 거를 총망라해서 음. 빵에 껴놓은 느낌이랄까? 하 그런 음, 느낌이다. 음. 양배추 채썬거 있잖아요. 네. 왜 하필 채성 거를 이렇게 넣었을까? 너무 먹기 불편하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우스터 소스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이게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리뷰를 찍다 보면 비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맛없는 부분을 고르려고 하는데 오늘은 맛없는 부분이 없었어요 어머 세상에 퍼펙트 퍼펙트 완벽 파타피 파타피 다음에 또망음스에 가볼 생각 있으신거예요어완전 있어요 어 안녕 뭔가 윤양이마음속에 응. 다른 버거도 먹어봤으면 좋겠네요 난 지금까지 햄버거는 롯데리아만 좋아했는데 <웃음> 오늘부로 최애 버거가 바뀔 것 같네요 오 아, 이제 롯데리아만 가둘 링냥이 응. 맘스터치로 옮겨갑니다 롯데리아 바이바이 <웃음> 탈덕을 선언한다 이 롯데리아에서 응. 받은 건데 아 응. 이거 분상 하나 아, 더 여기. 있어 완성 3종 세트 가자 평창으로 가자 약간 그거 아니야 영미야? 컬링 어! 영미! 영미! 영미! 영미! 영미. <웃음>